아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싸졌다 이가한 대에 백만축 다 합니다 오!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요드 저희가 실버버튼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1 네. 0만이 돼서 골드버튼을 받았습니다 네. 진짜 우리 5억 명의 라이온 분들 정말 감사한데 합 연지씨 한번 오픈해 볼까요? 언박싱 네, 어, 해 볼까요? 어, 박스처럼 왔다 <목소리> 와, 난 진짜 난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. 징. 미담 베이스 역시 전지 전능한 전지. <목소리> <목소리> 피자 박스를 오픈해. 나. 생각보다 엄청 <목소리> 크네. 아, 나왔어. 와, 블랙박스.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와, 크다. 야, 진짜 크다. 와. 이 <목소리> 상장도 있는 상장도. 어주세요 어. 상장 읽어주세요. 어. 아. 축하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 너의 모든 걸음을 응원한다. 아. 어 실버 버튼보다 사이즈를 좀 키워줬다. 어너네들이좀더 열심히 한것 같아서. 네 아. 그리고 아. 우리 노래를 많이 즐겨 네. 듣는다고 하시네요. 어 달성한 걸 축하한다. 네 월드 크리에이터가 됐다. 와, 와. 되게 좋은 오. 말 많이 해주셨네왜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 얼굴을 가려버리는데 이거 이렇게. 유 기분 좋겠어요. 기분 좋게. 오늘 출연. 실버 버튼 보다. 뭐, 어, 확실히 어, 이렇게 나이. 차이가 있네. 훨씬 커 차이가 있어. 어. 훨씬 차이 훨씬 있데자 그러면 꼭 해봐야 되는 자 이게 진짜 고인인지 아닌지 <웃음> <맞아>. 어려운 <웃음> 시간이 왔습니다. <웃음> 아 기민이 네. 형 확인해야죠. 뭐가 봐야죠 실버는 네. 진짜 혐한 대알수 있어요. 하지만 네. 이거는 깨물어 봐야 할수 네. 있다. 자. 아, 아닌 거 같아. 아니에요. 자국이 나아야 되죠? 자국 났어요. 그래요? 네. 진짜 그린 건가? 부정교합 와 아, 진짜 이거를 받을 수 있을지 몰랐나 네. 아, 여기 올려놓고 오피셜야할것같 여기 아빠지 다 만져보고 오세요. 키스마크 하나씩 네. 키스마크 네. 하나씩 네. 나겠습니다. 네. 자. 네. 자. 음, 아. 아. 아. 싸졌다. 버튼들. o 오 n l y One of Official for Passing. 야. 키키. 와. 옷도 싸졌다. 복도 이거. 우와, 굉장하 <웃음> 그 오. yo <웃음> 나 그냥 하얗게 나왔는데 <웃음> 준영이가 한데 다자고은는데 진짜 자나 진짜 자국 했어나산만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<웃음> 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사랑합니다 땡큐. 라이온 덕분 잊지 않을게요 야아 진짜 이거는 라이온 덕분에 가문의 그래. 영광이다 진짜 백만 축하합니5 6 백만 축하합니다. 만니다 사랑하는 오늘 너무 백만 축하합니다. 수고하니다소세요 오케이. 소원을 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둘셋고 몰랐어. 이거 안 하잖아. 처음이야. 아니 나하라고 했는데 다들 안 해가지고 그냥. 무슨, 이건 강조할수있는 그런 건 좀. 고마워 라이오 고마워 라이온. 땡큐 라이 땡큐. 그럼 라이온이랑 파팅식 하나요? 아. 아. 조만간 여기에 음. 공 하나 더 끼워놓겠습니다. 둘 셋. 함께요라이오